2021년 어 12월 12일 어 음력으로는 11월 9일이에요. 9일 가보일요일입니다 어떻게 <웃음> 잘 쉬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이 영상을 보실 때는 음밤 시간이니까 어밤 시간이니까 음 잘들 어 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음, 늘은 서울에서 그동안 그 연락을 끊고 살던 그 예비제자놈이, 음, 아, 아, 내려오겠다고, 내려오겠다고 연락을 해서 천일이 인근 산으로 사냥을 가려다가 포기를 하고 어, 좀 기다리는 중입니다. 좀 기다리다 보니 조금 전 10시 한 40분 40분경에 어, 버스를 탔다고 했으니 여기 하면 12시 12시 좀 나오면 12시에서 12시 반 정도면 어, 천안정사 들어이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웃음> 11시 4분 11시 사분이네요 그래서, 에, 이 천일, 뭐, 할일다 했어요. 빨래 돌려서 빨래 널어, 설거지 다 해. 그 다음에 요즘 천일이 겨울이면 만드는 게 있어요. 그동안 그 썼던 그 폐, 양초. 그러니까 초똥가리죠? 초똥가리. 그걸 갖다가 그냥 버리면 다자원의 낭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모아놨다가 어, 이천일만의그 양초를 만들어요. <웃음> 이거양득에 또랑치고 가져잡고 응?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누, 이건 누이 좋고 배부 좋고 아니네 하여튼 또랑치고 가리잡고 가리잡는 거야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이 천일이 어, 모아놨다가 재활용 재활용해서 음, 천일만의 초를 만들어서 어, 이, 끄름이 많이 나서 집에서 못 해요. 산에 갈 때, 기도드리러 갈때 이런데 야외에서 이렇게 일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해놔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만들면 4일째인가그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거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려고 <웃음> 그 만들고 내년에 또 음악 듣다가 네. 음악 듣다가 그 이제 여러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아, 저번에 해 주겠다고 한 얘기 그리고 잠시나마 할까 싶습니다. 이 천일 친구 중에 응? 신이란 존재를 전혀 안 믿는. 야신 그런 게어딨어야 인마 귀신 이 어디 있냐 인마 뭐 이런 거. 야사8팔자가어딨어 운명은 그냥. 야친구대친살는 친구는 거지 는런 식으로 얘는 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있어요 에.. 구는 친구는 친구는 친봐서는 정말 는싸가지죠구는 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그런 인간 중는하런인요하이하나요 하나 그 친구 의 어, 이야기를 오늘은 장안할까셨습니다그 친구 와이프가 음, 작년 음, 작년인가 아, 아, 죽은지 한 1, 1년 됐어요. 벌써 한 1년 년 됐나보네요. 1년, 됐나 보네요, 1년. 음? 음. 우리 가나 인간, 인간 수명을 계산했을 때 그렇게 많이 서는 것도 아니죠. 이 천일 친구의 와이프니까 나이 많이 먹었어야 50중후반 50중후반 50중후반인데 죽었어요 안 걸려가지고 안 걸려서 물론 이제 천일이랑도 친했죠 이제 막 막약하게 막약하게 야 어쩌고 저쩌고 그냥 야 이것이 까불고 잡빠졌네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옛날 연애 시절부터 이 예, 그런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음, 그런 사이였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천일이랑 밥을 먹으면서 그놈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응?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요즘 말이야 내가 있잖아 꿈을 꾸는데 야나 이런 꿈을 꿨어 야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꿈에, 꿈에, 그, 친구는 꿈에, 자기 죽은 마누라가 나타난대요. 응? 나타나. 나타나서, 응. 그럼 나타났을 때 뭐, 샤난거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뭐사활생전에뭐 놀던 모습이라든지 어, 어 아니면은 만약에 그그 그 애기 이름을 A라고 하자고요 어 A 아빠 아니 기, 홍길동 길동이라고 하자고 길동이 어 길동이 아빠 여기 너무 좋아 어나 행복해 뭐 이런 모습이나 선녀의 날개에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흐느적, 흐느적, 뭐, 하늘, 하늘, 막, 이렇게, 응?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대박이지. 그죠? 그럼 대박이야. 근데, 꿈에 나타나서, 이 친구는 만데 그런다는 거예요. 왜? 왜나 죽었을 때 그거 안 넣어줬어? 환장할 일이 계속 그렇게 한대요 야 그래서 내가 울었어요 아니 뭘안 넣어줬다고 하고 울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 근데 이 친구는 또그 얘기만 들어서는 그뭘 얘기하는지 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야뭘안 넣었다고 그러는 거야 했더니 <웃음> 예 말로 그거예요. 관관 관의 망자를 뉘우고 관의 망자를 뉘우고 염을 하겠죠. 염을 하고 망자를 뉘우고 그 위에다가 뭘 넣어준대요. 근데 뭘 넣어준다는 그분이 모르겠어요. 저희 천들도 그뭘 그, 그, 뭘, 뭘 넣어주냐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줘 봐봐요. 관 뚜껑을 덮기 전에 뭐를 관에다가 넣어준대 응? 그러니까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줬다고 응? 안 넣어줬다고 이 친구놈만 꿈에 나타나가지고 난리 피드란 거예요 응? 그이 친구놈도 이제 황당한게 내가 뭘안 넣어줬다고 뭐저쩌고렇쩌고 근데 그 와중에 친구 와이프의 아버지 아버지가 친구 와이프 죽은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몇달안 있다가 응? 아버지가 아버지 고령이신데 저저 저 요양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야 병원인가 뭐 하이건 뭐 그런데 이따가 돌아가셨는데 이 친구한테는 장인이죠 장인 장인이 같이 이제 꾸며는 그때도 옆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와이프 등장했을 때 자기 편을 들어준대요 야 홍서방이 어? 홍서방이 말이야 애기가 홍일동이니까야 어? 홍서방이 그런 거안 넣어줄리가 있냐 다 넣었겠지 이런식으로 개 아버지가 원래 흑인이에요그래서 장인 장인 을래인이에요 안 넣어줄 리가 있냐. 넣어줬겠지. 네가 어디 잘 찾아봐. 이런 식으로 편든다는 거예요. 응? 그꿈 얘기를 천이란데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보세요. 야 신이 어디 있어. 야 귀신 어디 있냐. 하고. 여자 껏 여자 껏 살던 이 친구 놈이 응? 이해가 돼요 그게 겨 2001년 알고 있기로는 제사도 지만으라 하고 그 제사 안 지내기로 했대요 애들이랑 애들 둘이 있거든 그냥 화장해 가지고 납골당에 모셔 납 납골당에 모셔 그게 거기다 모셔놓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냥 납골당에 그냥 제삿날이면 가가지고 그냥 뭐 꽃다나 바치고 그죠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애들이랑 지 애들이랑 합의를 봤대 <웃음> 천일 입장에서는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뭐 지가 그렇게 한다니까 뭐 내가 뭐 제사진을, 제사, 제사를 지내줄 일도 아니고 음? 뭐 응? 내일도 아니니까 떳다 버리고 그랬어요 관여도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신이 없어 응? 이 천일 자기친구는인이 천일이 신을 모시고 가고 제자네 뭐 법사에도사에 이러고 사는데 얘는 이런걸 안 믿어 안 믿어요 전혀 안 믿는 놈이 자기 마누라 에휴 한번 죽으면 끝이지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죽은 지 1년 1년 전 넘어서 빌려준 넘어 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누수 없 꿈에 찾아와 가지고 생전에 만약에 살아 있을 때 모습 이나 그 즐거웠던 모습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걸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 내가 아 죽은 마누라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구나 꿈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왜나 죽어서 묻을 때 관에다가 이걸 안 넣어준 거야 하고 따진다는 거죠. 응? 따진다는 거야. 그걸 봤을 때 귀신이 없다고 할수 있어요? 아니잖아 이거 귀신 있는 거야 이거 그죠? 그리고 귀신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야. 귀신이 있다는 것은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건 뭐야?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 신. 관리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친구는 그렇게도 또 생각을 안 해. 응? 안 한다고.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쳐. 그러면 이 천일이 그 친구한테, 뭐, 뭐라고 뭐라고, 속된 말로, 야, 너 구대라, 내 전, 야, 넌 말이야, 응? 니 마들하고 잘못된 것 같다, 뭐 어쩌고저쩌고, 구쥬얼 매주라 하고 천일이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안 해주지. 그거 왜 해줘. 해줘야. 믿지도 않는데. 믿지도 않는데. 그런 친구는 많은데 천일이 신이었다고, 귀신이었다고, 저기, 지옥이었다고, 천국이었다고, 극락이었다고, 저성세계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해줘봐요. 시아리가 맥힐 것 같아? 안 맥혀. 이 천일 입만 아파, 입만 부르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친구지만. 왜? 어차피 지 인생, 지가 살다가 때 되면 가는 거거든. 응? 지가 천일한데 이 천일한데 야네가 친구니까 말이야 야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가좀 알아봐 줄수 있니 아니면 방법을 한번 제일 이렇게 묻는다면 방법을 한번 제시해 줘봐 이런 식으로 묻고 들어온다면 천일이 이유가 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거를 천일이 확인해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방법을 제시, 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다음에야 천일이 아무 어, 이유 해줄 이유가 없어요. 응? 속이의 경일기인데 의도경인데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해줘보못 해줘요. 그럼 그 친구는 나중에 그 자식이 잘못됐어. 야엄마네가 그래도 내가 못 알아들어도 네가 나를 붙잡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집 입장에서도 그따위 소리 할 수가 있어요. 집 입장에서는. 근데 천일은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떼 뚜는 거야. 응? 떼 뚜는 거야. 그리고 그 자식들도 그렇지. 지 아버지가, 야, 우리 집안에 제단안 지내고 그러니까 네 엄마한테 지내지 말자. 이렇게 해드려도 자식 새끼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아빠. 그래도 엄마인데 제사을왜안 지내요 지내야지 하고 나서고 지아버지가 안 지낸다고 해아됐요 그러면 나 내가 지낼 테니까 하고 아들놈 둘이에요 그렇게 나서야 되는 게 원래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야 야, 우리는 요즘 시 분위기에 맞게, 제사도 안 댄다고, 그냥, 찬송가나, 교회 좀, 교회도 안된겨 잉? 그냥 가가지고, 그냥, 저, 제사, 저기, 죽은 날 가가지고, 그냥 가서, 자린나쳐다보을만 오기로 했어. 이건, 이건 아닌 거, 아니, 아, 이건 아니에요. 응? 자, <웃음> 이 천일이 여러분들한테 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 바로 그 얘기에요. 하는 게 아니고, 신이라는 거를 전혀 안 믿던, 응? 안 믿고, 인정을 안 하는 그 친구로 만돼 응, 죽은 마누라가 찾아와가지고서는, 나 죽었을 때 관에다가 왜안 넣느냐. 그건 지 의지사항이 아니잖아. 지가 생각해서 그런 꿈을 꾼게 아니잖아. 그죠? 지가 죽은 마누라 막 되게 그리워해가지고 그런 꿈을 꾼거 아니잖아. 어떻게 부를게요 분명히 그 자기 마누라 죽었을 때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응? 잘못된 거야 그러면 뭔가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여하튼 그 자기 마누라가 죽어 가지고 좋은데 갔으면은 좋은데 우리말로 극락 아니면 저승세계 이렇게 천도가돼 가지고 제대로 탁 갔으면 자기 만으라가 죽어가지고 왜내 관에다가 안 넣어줬어? 왜안 내준 거야? 하고, 따지러 나오겠냐고 응? 안 나오지 근데 자기 친정아버지가 야 홍서방이 안 넣어줄 일이 있냐? 네가좀잘 찾아봐라 응? 어디 있겠지? 어, 관용만한데뭐 찾아봐야지 어디 있겠어? 응? 찾아봐도 없잖아 이제 없으면 또가와서 내놓으라고 하겠지왜안 넣어준 거야 하고 응? 내놔 왜안 내줬어 참 미치고 환장한 어르신데 오늘의 그 키포인트는 뭐냐 면신조물조 이런 인, 이런 인정을 절대 안하고 귀신 그런 게 어딨어 점 보는 거야 무슨 점이야 내가 한 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살던 그 친구놈 한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벌어진 거예요 그럼 천일 생각이 뭐라고 저는 개봉박두지 뭐 개봉박두에요 지금 개그 장인은 장인은 사람이 후인이 었고 예, 마누라, 죽은 마누라도, 그렇게 막, 그, 악처나 그런 사람은 안했었어요 근데, 현재, 그, 이제 장모. 장모는 아직, 나이가 있는데도 아직 살아있어요. 장모는. 이 예, 장모는 좀 독해. 응? 어? 괄괄괄하니. 예, 언젠가 예천일이 그런지 얘기했는데, 장모가, 원래 장모가 제작감이었어요. 전일이 봐도 제작감이에요. 장모가. 안풀고 그집 내력 얘기하려고 하면은 몇 시간을 풀어야 돼그 그 여자 죽은 여자네 집안 내력을 풀으려고 하면 근데 그 장모가 그 완전히 그 남자 스타일이고 무장인데 제작감인데 장모 장모가 자체가 못풀고 다 보니 까그 집안도 어떻게 됐어? 다숙대받됐어요그 일환으로 어, 시집간 딸이지만 어떻게 돼? 그친구랑 와이프가, 같은 집안에 이렇게 저렇게 엮이고, 이게, 이렇게 저렇게 엮이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면은, 시집 갔어도, 응? 남의 집 사람이 됐어도, 그 영향에서 조금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단명이 있지. 50종반에 죽었으면 단명이에요. 요즘 세상에. 응? 단명이지. 어, 천일이 저 방금 전에 개봉박도라고 했는데, 이제 개봉박도에요. 아마 그계 장모까지 죽고 나면은, 어, 이거 장모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 천이 일한데, 그 장인, 지 장인 죽었다고, 야, 무상안느냐 가야지, 그래. 아, 지랄하지 마세요. 나안갔마 너나 잘 때워. 이러고 선을 안 갔어요. 물론 나중에 그 장모 죽었다고 왔을 때도 안갈 거예요. 응? 천주 갈 일이 없어요. 응? 갈 일이 없어. 어? 그래서, 에, 장모가 죽고, 그러면 이제 또이또 또 이제 분위기가 또 이제 막그 반전의 반전을 에 예, 보일 거야. 아, 친구놈 경우를 천일이 그뭐아 재밌다 이게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천일은 늘 주장했던 게그거 그놈은 이제 신이었고 귀신이었고 점 이런 거 완전히 그냥 미신 야씨 이렇게 사는 애들 애, 그런 놈이다 보니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넌너디로 살아봐 난 나대로 살았 테니까 하고 그냥 친구지만 서로 사상과 개념 관념이 달랐단 말이죠 응? 우주의 진리를 받아들이는그 자체도 걔는 우주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되는데서하는 거야 내 현실에 처해 입장대로 그런 스타일이고 천일은 우주 진리와 철학을 공부하고 살았고 그런 차이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다 보면 뭐예요 누구 보는 거지 뭐가 얘기를 해줘? 시간이 얘기를 해줘. 시간이. 요 얘기를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또 어떤 다른 변화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해줄게. 이어가지고 얘기를 해줄게. 요 두고 보시라고. 흥미진진, 개봉박두. 아셨죠? 나그저 죽은 마누라가, 에, 내가, 내가, 내가 전화하면 그랬었어요. 얘 죽은 마누라도 자기가 죽어서 못 갔다고 나를 찾아오지는 못할 거다 그랬어요 이 천일을 자기 보내 달라고 왜? 그 죽은 마누라도 이 천일 보고 뭐라 어우 사이비 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꼼히 응? 치네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 걔 친구 와이프예요 응? 전혀 그니까 러 친구놈이나 죽은 와이프나 똑같았어 똑같았어 둘이 그 그래, 저리 완전한 소리 있잖아 그래 죽어봐 응 한번 죽어봐라 응 죽어 말 거야 해줬, 해줬는데 신발은 당장 죽어가지고 <웃음> 내 외관속에 그걸 안는 거야 내놔 <웃음> 이래 돼 버린 리그 이제 어때요? 죽어보니까, 지가 하잖아 지가 뭐라고, 관에 뭐를 안 넣나 모르겠다, 뭐, 안 넣다고 었 내놓으라고. 응? 어? 이 판, 좀했으면이 판, 사판 갈거요 이제. 예. 응? 어? 살아서나, 살아서나, 어이구, 내 사랑, 내 사랑하지, 뒤져봐. 그게 되나. 응? 어? 그 절대 안 되는겨. 아셨죠? 예. 이거 방송이 또 10시, 10시 올려놓을게요. 오늘 일요일인데, 천원일, 일요일로는 데려지 안나가요 나가는데. 어, 요즘은 그나마 연말에 그, 코로나가 쪼 저쪽 해도 연말에 대리인전 재밌어요. 응. 재밌어. 나가면은, 응. 막 그, 엑스 많은 콜몇개 뛰고, 몇 개만 타고 들어오면은, 하루 그냥 편안하게 일당하니까, 응? 좋은 것들터시고 응? 그러니까, 생전에, 아,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아,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 죽어봐요 죽음을 알아 어~ 그땐 땅을 치고 땅도 못 치지 죽은 귀신이 땅을 어떻게 쳐 실체가 없는데 땅도 못 치는겨 응? 아유~ 여기까지 좋은 것들 보세요